여러분, 안녕하세요. 뱀입니다. 외출 전에 정말 데일리로 하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샤워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인데 요 살몽드 싼 리프레쉬 토너를 <목소리> 한 장소에 붙여서 얼굴 결 먼저 정리해줄게요. 지금 얼굴 엄청 땡겨가지 어, 이기 뭐가 났어. 오늘 영상 27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던데. 아씨가한번 더. 솔등이 천에 달아가지고 오늘은 세럼까지만. 셀몽드 핵산 미백 세럼이에요. 이 정도 짜서. 세럼이 바로 굉장히 촉촉하고 바로 흡수돼서 여름철에도 저처럼 이렇게 지성이신 분들? 근데 저는 속이 되게 건조한 편이라서 화장이 잘안 먹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은 반성도 잡아주는 괜찮은 세럼이에요. 화장을 한번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기본 베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촉촉한 립을 만들기 위해서 바세린을 입술에 톤하게 올려주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야외에서 활동을 하는 날이라서 먼저 선크림을 두둑하게 발라줄 거예요. 셀렉백트 슈폰프라이 선크림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에뛰드하우스 픽스앤포 프라이머 모공과 요철 있는 부분을 좀 메꿔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극소량을 덜어서 너무 많이 바르면 화장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프라이머 완전 소량 요정도 짜서 코에 동글동글 굴리듯이 있면코요 그 부분이 모공이 좀 커버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동글동글 해주시는 거예요. 킬커버 크리오 킬커버 스테이 퍼펙트 파운데이션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실크 요두개의 제품을 섞어서 발라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색깔에 좀 차이가 있죠? 이거는 지금 에스 바 제품이고 이건 클리어 제품이에요. 이게 여기 조금 더 노란 기를 띄고 있어요. 이 정도? 파운데이션 한 번에 다 바르시면 안 되고요. 두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레이어드 해준다는 생각으로 소량씩만 올려서 발라주시면 지속력 있는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이게 다 파운데이션용 브러쉬 이렇게 침에 급하게 화장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은 요 제품이에요 FB19번 일단 피카노 브러쉬는 좀 비싸요 그래서 제가 또애정하는 그런 제품은 요스킨마스터 브러쉬 에뛰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요거는 파운데이션 살때 증정으로 같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뭐가 굉장히 두툼하죠. 한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발려요. 제가 지난번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쓱쓱 붙이면 이렇게 결도 안 남고 이렇게 바로 바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레이어드를 해준 다음에 엘프에 아이브로우 이용해서 눈썹을 본다 그려줄게요. 이렇게 윤곽만, 윤곽만 맞춰준 다음에 요 삐아에 오토라스트 브로펜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 눈썹 앞머리 결을 살려주면서 발라줍니다. 다음에 한번 더. 파운데이션 이게 제가 사용하는 피카소의 FB19번인데 이렇게 짧은 터치감으로 얼굴을 또라인에서 이렇게 짧게 짧게 터치하면서 이렇게 바르는데 테크닉이 그렇게 있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파운데을션면그러요 지속력을 올리기 위해서 서로 한번마지막 두들겨줍니다. 루나 롱래스팅 컨실러를 사용해줄게요. 피카소 프르프 07번 메이크업 포에버 레이스티 그리고 제가 음,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진짜 거짓 많이 샀는데 거기에서 제가 데일리로 들고 다니는 팔레트로 오늘은 메이크업을 해볼거예요 짜잔! 롬앤 퍼펙트 스타일 아이 팔레트 글랜데이라는 건데 발색도 좋고 색조합이 정말 데일리로 잘 나와 있어서 이거 하나로도 음영이랑 섀도우랑 울터치랑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초보용, 입문용은 정말 괜찮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아예 팔레트입니다. 이 끝에 색상을 이용해서 움푹 들어간 부분 뼈 움푹 들어간 부분까지 살짝 블렌딩해서 올려주세요. 이색장을 여기서 하이라인 중간 부분. 이 붉은색 펄을 올려줄게요. 살짝 가셔서 아제 방수 펜슬 02 다크 카카 이렇게 눈 라인을 스키 성컬하고 살짝 들어주신 다음에 점막부터 먼저 채워주신 다음에 꼬리를 살짝. 해주십니다. 여기 있는, 여기, 끝에 있는 컬러. 블렌딩 처리해줄게요. 이렇게 블렌딩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매개. 햄팅이라는. 케이블럭 굴려가면서 다 쉐딩은 피카소 브러쉬 201번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쉐딩은 투커포스쿨 아크바이로댕 이 제품은 뭐 유명하니까 쪽. 저는 카메라가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할 거예요. 조금 더 그리기 쉽더라고요. 오. 와 롬앤의 피그칩이라는 색상입니다. 브러쉬는 피카소 108번 브러쉬. 음, 웃어. 이렇게 이어지는 것 처럼 렇이 색상 괜찮은가요? 쌀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완전 최신상이죠? 벨벳 틴트가 새로운 색상이 나왔어요 로맨 지금 뜯어봅니다 두번 폴라 질감은 굉장히 초코초코하고 이런 네, 제감이에요 네, 네. 완전 쿨톤에 어울리는 조합인데 제가 이런 색상을 좋아합니다. 저는 웜톤인데 너무 기대가 되는데 발라보겠습니다. 립브러시랑 선으로 살짝살 이렇게 펴줄게요. 전 입술 라인에 이렇게 살려서 그리는 걸로안좋아서 그건 물론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벨벳 질감, 색상 너무 예뻐요 요, 요 블러셔랑 입술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의 메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